본격 주류방송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마이크 극지않은 그, 복권이다 먹자 이제! 다 먹고 살자고하는 짓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본격 주류 방송입니다. 먹자 이제! 다 먹고 살정고는 짓인데. 음. 저희가 양주같이 생겼지만 짜잔! 마이크입니다. 야. 술이 아닌 게 아쉽네요. 우와 크다. 짜잔. 친숙한 마이크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바로 로데. 음.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래요. 아, 로드인가요? 네, 로... 아예 네. 한국에서는 다 로데라 그러던데 이 로드 마이크가 음. 원래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죠. 호주산 마이크. 제가 수업 때그레이라는 네.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프로페서 그레이 네, 그렇죠. 네. 자기가 마이크 이름을 지었다고. 어, 중간에 분명히... 영계 이것도 자기가 넣은 거라고. 아, 로고 디자인인가요? 네. 교수님이 이 약을... <웃음> 뭐할 수는 없어요. <웃음> 실제로 호주에서 인기는 어떤가요? 어, 많이 써요. 많이 쓰고. 네, 네. 네 호주산이니까. 자 네, 실제로 이 로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네. 그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친숙한 마이크일 수 있습니다. 요놈 요놈 요놈. 네. 카메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국민 마이크 같은. f 라 나가서 왠지 뿌려줘야 될것 같다고. 저가형이라는 인식들도 있기는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순자춘이라는 음, 앨범에 음, 음, 음. 모든 노래 녹음과 어쿠스틱 기타 녹음을 음, 음. 로드에서 나온 NT2. 아 좋죠 네 그걸로 아, 다 좋잖아요. 끝냈거든요 사실 로드 마이크가 가성비 굉장히 훌륭하고 완전 훌륭하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마이크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로드에서 ntr 이라는 이 리본 음. 마이크가 나왔을 때저 처음부터 음.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음. 긁지 않은 복권이다 오그 네. 정도요 제가 리뷰를 준비하면서 작업에 투입을 실제로 투입을 해서 아 녹음들을, 진짜로 네, 녹음들을 받아 봤어요 이따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음. 일단 이 마이크는 생김새도 되게 특이하고 음. 여러분들 이거 보시자마자 이게 되게 뭔가 싶으실 텐데 음. 이게 리본 마이크라는 마이크 음.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나믹, 콘덴서, 리본 그렇죠 마이크를 수음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음. 콘덴서 마이크에는 네. 보통 다이어프레임이 있죠 네요 안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다이어프레임처럼 생긴 다이어프레임 자리에 있는 요거가 리본모터입니다 리본모터가 진동해서 음. 소리를 이렇게 수음하고 전기신호로 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컨덴서 마이크는 그 역할을 다이어프레임이 하죠. 그렇죠. 네. 어, 이 리본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이 때가 살짝 롤오프돼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 귀에 더 가깝다? 굉장히 내추럴한 음, 소리들. 음, 음. 그러니까 직접 사람 귀로 음, 바로 음. 앞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음, 음. 연출할 때 굉장히 음. 좋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다크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보통 리본 마이크 언제 많이 쓰시나요? 그럴 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소리 자체가 너무 밝아. 근데 콘덴서 갖다 대면 막귀 아프고. 리본 딱 하면 끝. 드럼 오버헤드. 드럼 위에서 네. 전체 심벌이나 전체 네. 이미지 잡을 때 어. 아니면 아 룸마이크 그렇죠 일렉기타 캐비넷에 캐비넷 수음용으로도 쓰고요 어쿠스틱 기타에도 쓰고 네네 다 여러모로 쓰는 것 같아요 보컬에 쓸 때도 있고요 용도가 다 똑같습니다 <웃음> 네, 저는 간혹 킥에도 써요 킥아웃용으로도 굉장히 음. 좋고요 브라스 아 좋죠 브라스에도 굉장히 네. 기가 막히죠 브라스가 밝거든요 소리가 아 그럼요 리본 딱 갖다 대면 딱끝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제가 이 NTR이 나왔을 때는 이 리본 모터 자체가 보시면 되근 크다 되게 크죠 크면 좋은 거예요. 그죠 오디오 기기는 뭐든지 크기와 소리 퀄리티가 정비례 한다는.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웃음> 그렇죠? <웃음> 이 NTR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일렉기타 케이비넷에서 많이 쓰는 네. 로이어라는 리본 마이크가 있어요. 아, 있었어요. 좋죠. R121. 네. 근데 이 모터 자체가 이제 NTR이 음, 훨씬 크거든요. 음, 훨씬 크네요, 진짜. 네, 네. 로이어에서 조금 느낄 수 없었던 음, 그 부족한 느낌이 음, 있어요. 바디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조금 음. 더 두껍게 나와요. 그래서 보컬 수음에 또 되게 괜찮아요. 이걸로 실제로 노래를 음. 해봤더니 그 음. 보컬 분이. 좋대요? 얼마냐? <웃음> <웃음> 그렇죠 가격이 유리한 거라고. 네. 네. 그분도 여러 가지 네. 마이크들을 많이 써보셨는데, 네. 확실히 이 리본 마이크가 주는 그 되게 내추럴하고 따뜻한 그쵸. 색감. 귀로 사람이 듣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네. 고음이 밝지도 않고, 네. 사실 아까 롤로프라 그랬는데, 롤오프가 고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살짝 이렇게 네. 떨어지는 느낌. 네.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죠.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Say you love me baby Say you love me baby 좋아한다 말해줘요 사랑한다 말해줘요 Say I love you Say you love me I love you 좋은데? 진짜 괜찮죠? 이게 가격이 얼마라고요? 형님이 좋아하시는 숫자 7! 7, 7, 7, 8뭐이 정도입니다 오, 아 진짜로? 그 정도급으로는 안 들리는데? 진짜 괜찮죠? 아, 내가 이 마이크를 들어보니까 네. 무거워요 무거우면? 좋은 거예요! <웃음>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싼 거가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렇죠, 뭐, 뭘더 뭘 넣겠어? 뭐라도 더 넣는 거죠? <웃음> <웃음> 네. 지금, 제가 이 리본 마이크 중에서도 이 NTR을 추천하는 가장 큰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음, 음. 하나는, 이 하이 영역대의 표현이 음. 타사 리본 마이크 대비 음, 음.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좋은 리본 마이크가 아니면 네. 저음이 막부스트돼 있고, 아, 네. 네. 네. 있고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뻥뻥대고 막. 그런데 저음이 그렇게 막부스트돼 있고 이런 느낌도 아닌 뿐더러, 네. 리본 마이크 쓰다 보면 하이가 조금 아쉬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음, 음, 음. 근데 하이가 굉장히 부드럽게 오픈되어 있어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어쿠스틱한 네. 음악을 하시는 분들, 뮤지션들이 쓰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사운드 샘플에서도 음음. 들어보셨겠지만, 아, 기타 소리 좋아요, 어쿠스틱 기 아, 원스 음. 그냥. 아 글래나사드뭐 <웃음> 저기 데미안 라이스. 아, 이런, 거, 어, 이런 거 원하시면 네.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거. 어쿠스틱 기타에도 쓰고 보컬에도 쓰고. 네.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그냥 동시에 음. 노래하는 보컬들. 음음. 그냥 앞에 하나 갖다 대면 바로. 그 음.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시면 진짜 딱 후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음. 녹음할 때 이런 소스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 마이크를 추천하는 이유는 리본 마이크 최악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출력이 약해요. 네, 출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네, 패시브 타입들이라서 음, 음. 프리앰프에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면 노이즈가 음. 같이 올라오고 그렇다고 뭐 프리앰프를 적당히 올리면 출력이 안 올라오고 그래서 마이크 프리도 좀 출력이 음. 강한 녀석들로 써주시는 게. 그리고, 그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출력이 센 마이크 프리라고 하면. 네. API. 아이고, 차고 넘치죠? <웃음> 시중에서 그렇게 막 구할 수 있는 <웃음> 마이크 프리인가? <웃음> API 물리면 좋아요 네, 물리면 음. 좋지만 가격이 이제 그때부터 음. 많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네. AA 같은 데서 나온 음. 리본 마이크 전용 마이크 프리가 음. 있어요 애초에 네. 출력을 되게 세게 크랭크업 시켜줄 수 있는 음. 네. 그것도 가격이 비싸고 그쵸 조금 저렴하게 해결하려면 뭐 S-Electronic에서 나온 음. 다이나마이트나 게인부스팅을 네. 앞단에서 하나 시켜줘야 됩니다. 음, 음, 음. 이 NTR 같은 경우는 l t 브 리본 마이크여가지고, 음. 여기에 지금 프리앰프가 개인 부스팅을 시켜주고 있어요, 안에서. 그래서 무거운 거네. 네, 그래서 무거워. 무거운 건 뭐다? 좋다. 음. <웃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 프리앰프에나 쓰셔도 충분히 개인을 어, 얻을 수 있어요. 원래 리본 마이크 쓸때 이제 마이크 프리가 안 받쳐주면 네. 항상 고생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리본 마이크 쓸 때는 음. 마이크 프리 출력 이 좋든지 음. 아니면 막 드럼 처럼 애초에 소리가 큰걸 받든지 그쵸 그쵸 네 그렇게 썼어야 했는데 음, 음, 음, 음. 지금 로드에서 나온 이 ntr 리본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음. 액티브 리본 마이크여서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ntr이 무슨 거 약자 까요 <목소리> 저희가 특별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기타 앰프를 녹음할 때꼭요 리본 마이크들을 항상 쓰거든요. 네. 로이어 제품도 그렇고, 음음. 어 그리고 또 형님 자주 쓰시는 패테드. 네. 패테드가 네. 됐건 로이어가 됐건 음. 뭐 AA가 됐건, 네. 뭐 각종 이제 리본 마이크들은 음음. 꼭 기타 앰프에 섞어서 쓰는 편인데, 음음. 제가 앰프 마이킹을 할때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 오늘 음.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VHT 캐비넷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잘 사용하고 있는 캐비넷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캐비넷 같은 경우는 어, 스피커 R이 12인치 한방짜리인데 그래서 한방짜리 캐비넷들을 녹음할 경우 제가 보통 가장 애용하는 이 마이크 위치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SM57 마이크 최고 유용한 마이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만약에 지구상에 마이크를 하나 고르려 그러면 아마 57을 고르게 되지 않까 미국 대통령 연설때도 쓰여요 57은. 그렇죠 SM57은 네. 자 그래서 이57 같은 경우는 기타인프 마이킹을 할때 굉장히 유용한 마이크긴 한데 사실 고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쉬해지거나 쏘거나 이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치를 이렇게 세워서 90도로 이렇게 받지 않고 이렇게 살짝 45도 네 이렇게 해주면 조금 하쉬한 느낌을 피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이 리본 마이크를 하나 더되는 이유는 미들이나 로우 쪽에서 되게 풍부하게 풍성하게 소리를 수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7에서 있는 그 하이대 음역들이랑 리본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미드 로우 영역대들을 같이 이제 섞어서 보완해서 써 주게 됩니다. 섞어서 쓰게 되는 거죠. 바로 리본 마이크를 이 스피커 콘지 정면에서 살짝 한1 2센치 정도 빗나가게 해서 리본 마이크를 하나 중심으로 받고요. 보통 뭐 캐비닛이 더 커져서 스피커가 이제 뭐두 방, 뭐 이렇게 달렸다. 그러면 한 방에 하나씩 벌려서 이렇게 스피커가 만약에 두 방이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한 방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 마이크가 조금 더 아쉽다라고 하시면 90도 방향으로 살짝 꺾어주시면 조금 더 이제 하이 쪽의 질감들을 더 살려서 녹음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 로드에서 나온 이 NTR 액티브 음. 리본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음. 어,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음. 70에서 80만 원대 즉 100만 원미만 음. 대에서 음. 뭐 마이크를 선택을 하신다고 라 하셨을 때 네. 웬만한 컨덴서 마이크보다 훨씬 음. 유용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는 데더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저도 한번 되게 써보고 싶네요. 너무, 네. 기회가 되면 저는 페어로 갖고 싶긴 하네요. 어 페어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 어... 예, 쓸때가 많죠 훨씬 유용하죠 네. 네. 저는 피아노 녹음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음. 피아노 녹음할 때도 이 리본마이크가 음. 음.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가 이걸 사네 사서 나한테 중고로 팔아 아 중고로? 지인 음. 할증 붙여서? 아 그치 네. <웃음> 그리고 <웃음> 괜찮으면 네. 나도 이거 새로 사가지고 중고로 네. 팔게 지인 할증 안 붙이고 어 지인 할증 안붙이 <웃음> 어? 그러면 내가 또 혹하는데? <웃음> 오늘 저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주류 방송을 꿈꾸는 프로듀서 김인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그런 걸 해야 돼. 네 케이블 블라인드 말고 막걸리 블라인드. <웃음> 나는 뭐 하면 너무 좋은데 <웃음> <웃음> <웃음> 마콜리플라이도 어때요? <돼요. 웃음> 마콜리플라이이